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 악마와의 수다 사토 미스로 지음 김영사 출판 안녕하세요 스윗샌앤디입니다 오늘은 악마와의 수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페이지 385에 나오는 인간의 욕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책을 쓰신 작가의 생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바로 이런 올바름이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흉이며 그로 인해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올바름 때문에 인간들은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름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 선생님, 언론, 권위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인간은 올바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괴로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왜 괴로울까요? 학교나 회사에 지각하면 안 된다는 올바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날씬한 몸이 타당하고 올바르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이렇게 올바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일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고 올바름을 많이 끌어안는 사람일수록 매일 괴로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악이 아니라 올바름을 계속 유도하는 선의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올바름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다 옳은 내용일까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회의 룰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자들이 시민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이렇게 올바르다는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385로 돌아와서 인간의 숨은 욕구에 대해 조금 더 불편하고 약간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욕구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라는 것은 깊은 곳에 감추면 감출수록 위로 떠올라오려고 그 욕구의 크기가 점점 부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로 터져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올바름의 명령에 따라 참아온 욕구를 전혀 죄책감 없이 해소해버리는 인간들을 봤을 때 마음 깊이 부풀어오른 욕구가 비판이라는 행동으로 확 튀어나오게 됩니다. 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봤을 때 또는 주변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에 대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그들의 뻔뻔함에 대해 무섭게 비판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욕구를 쉽게 해소해버리는 그 사람이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서 그게 비판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100%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내 연인 또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규정을 지은 것도 인간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나쁜 것이라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름은 인간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다람쥐가 자기가 실컷 까먹은 도토리 껍질을 아무데나 갖다 버려도 아무도 그 다람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자면 선과 악이라는 것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이걸 함부로 남 앞에서 표현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러다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이성적으로 조절이 안될 만큼 그 욕구가 커져버리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자신도 잘 모르는 그 욕구를 알아차리는 방법 그리고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스위스앤드TV를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내가 비판하고 싶어지는 범죄가 나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그 기분 뭔지 알것 같아.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연인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붓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당신 기분 알것 같아.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해보고 싶어. 이렇게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직원을 나무라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나도 자네 기분 알것 같아. 나도 사실 그러고 싶어. 모든 사람이 힘들지 않게 사는 사회가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싶어질 때마다 나도 그 기분 충분히 알것 같다고 스스로 몇번 되뇌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꼭꼭 숨겨서 자신도 몰랐던 욕구가 당신 눈앞에서 타자에 의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눈앞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숨은 욕구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냥 무덤덤하게 허용해보세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 기분 뭔지 알것 같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품고 있던 올바름에 겁을 먹고 감추어져 있었던 나도 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직 그 욕구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해소해 버리면 욕구가 더 부풀어 오르지 않고 더큰 범죄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당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 라는 컨셉으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의심하라 라는 주제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꾸며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제도 또는 경제 사회제도에 있어서 사회가 잘 포장해놓은 올바름을 한 번씩만 의심해본다면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올바름을 그냥 의심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보잘것 없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조차 올바르다고 믿지 않았던 에디슨처럼 앞으로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올바름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권장하는 인생의 진로에 대해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그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시고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스위스앤드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코멘트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